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음. 전속씨를 이용하면 보통 속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음. 속도가 뭐, 뭐가 더 빠르냐 뭐, 뭐가, 뭐가 멋가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거 속도는 음? 음, 거리 분의 시간이에요 음. 시간분의 거리 어, 시간분의 거리 <웃음> 음,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간이 5일 시간이 5초, 5초 했을 때, 갔다, 갔다, 하고, 순수 다르고, 음. 둘 중에 한 신경은 1당 2cm씩 이동한다, 라고 했는데, 지금 D1, D2, D3 이렇게 있을 때, 일단, A가 마이너스 80 찍었잖아요. 응. 음. 음. 근데 여기 보면은요, 음. A가 더 빠,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 0이 먼저 찍었어요. 음. 근데 약간 어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얘가 D2니까. 응. 얘가 마이너스 80을 찍었어요. 비가. 응. 빨리 이유도 없어 그렇게 했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봤으면얘는 b 에요 응. 이렇게 됐는데 지금 D1이 마이너스 70이고 D2가 마이너스 80이래요. 음. 근데 D1은 서도 잡아, 여기서 딱 먼저 뭐 줬으니까 D1은 더 앞에, 나, 앞, 서 있을 거 아니에요? 그, 그, 그, 그. 그러면 70이 여기에 쓸 리는 없고, 그럼 여기 있잖아요? <목소리>